여기서 짝을 만들면 되는데, 두 수를 곱해서 지금 140이 나야 되니까, 여기서 짝을 만들면 되는데, 그러면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